여기 지금 주전이 먼저 나왔어요. 자, would should c o u 의과거인 o u l d 드 마이트 중에 c o u 나왔어요. 조동사의 과거. 그다음에 뭐나니 해보 피피 나왔어요. 해보 플러스 피피 맞지? 또 가정법 과거알류다 가정법 과거알류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다. 다시 말하면 과거 사실을 왜곡시킨 거다. 그래서 자, 뭐를 전체 수리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, 자, 그럼 과거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어, 결국, 수리 전체, 전체, 차량 전체 수리하는 거 피할 수없었다는 뜻이야. 자, 조건 붙을 거야내 자동차에 대한 됐고. 여기에 지금 입구에 입고, 그런 조건들이 나왔는데, 역시 가장 법 과거라는 거알수 있습니다. 핸드폰러스 원언니, PP 나왔죠. 가장 법 과거 완료. 자, 뭐에 떠나면, 어 오히려요. 뭐 엔진오일 같은 걸 일찍 더 일찍 갈았더라면 이거 안 가는 바람에 그냥 폭삭 망한 거야. 됐죠? 가정법 과거 이라는 거알수 있죠. 어, 그래서 직선폭과거와 어떻게 되는 반대되는 가정이다라습니다 어, 엔진오일을 갚지 않았어. 엔진오일 일찍 가지 않았어. 그래서 차량 전체를 다 수리했어. 백체크 했죠? 그다음에 상상해봐. 저 이것도 가정법과거. 완료 조절시점만 나와있네요 아이고대부분이세7 달러니까 아나 7달러 정도만 지불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뜻이야 얼마 대신에 조건 붙었잖아 500달러 대신에 그지? 어, 7달러만 내면 수리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 뭐다붙쳐야 되니까 500달러 정도 했다는 얘기죠 조건 전은 이미 앞에서 던져놨기 때문에 엔진2일만 일찍 갈았더라면 이라는 조건이 반복되니까 안써져도는거야 됐죠?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완료는 자 아주 화려하게 빨간 색깔로 헤드러 스피피라고 했습니다 입구 조건전 헤드 피피 그 다음에 다시 주전 50% 스피피 완료 이렇게 나온다 가정법 과거완료고 자 입구가 생각됐을 때 변치 도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헤드폰 스피피 사이 먹었나 좋았다요 생각하시면 되고 주전은 똑같습니다 자여기 가정법 과거완료입니다 밑에 거두개다 처리하자 위에 거두개참